가면 뭐... 오네. 내겠시다가 저지니까 가니 안네시그렇니고아 이거 치니가 뭐 깨졌지. 서 아, 잠깐만. 어를이다깨지 1 0이었나 140이었나? 140이었나? 1 4 0이었1 4 0 0이0 0 220까진데 100% 220까진데 100% 220까진데 2 2 0까2 0까진0 2 2 0까데0까0 0 물론 이리 친것 같은데. 형준아, 형준이 아, 아, <웃음> 그러니까, 아, 아. 힘쓰지 말고 오른쪽 바로 옆에로 그냥 치 봐봐. 바로 옆으로. 그런 말이 220. <웃음> 아 형도 맞고, 또 꺼도 맞고, 가운데도 맞는데. 이상한데. 형님 지금 이상한 현상이라고 저거 <웃음> 네. 일부러 해대도 바람이 무슨. 아니 잠깐만. 방금 맞잖아. 방금 헤드 로 나왔고 맞아. 가운데 맞고 맞잖아. 내 느낌도 꽉잘 맞는 거야. 오른쪽 확 까쁘지. 바람때문다 천만 재발람을 먹어 <웃음> 아 형님 더 오른쪽 질러 왔다딱 눈빛을 돌렸다까봐 음. 아 됐다! 까지라까지라 아, 아, 어! 자 아, 실패! 자체 실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실패 아. <웃음> 아니 왼지은 그, 오른쪽으로 아니, 왼쪽면 되잖아 오른쪽으로 140이네 어, 오른쪽 어. 바로 해제 되잖아 그러면 네. 또 저의 주관이야 142관이야 근데 또절로 간대. <웃음> 신장벌 보여주세요 아 신장벌 어, 그렇게 써가지고 왼쪽 보내는 거 그래 네. 신장신장은아유 진짜 똑바로 나가면 보여줄게 진짜 신장 진짜 똑바로 <목소리> 아. 이아 야, 이거 빈한거 아 <웃음> 아니, 왜나오뭐 <목소리> 이거? 이이게리지자 아, <목소리> 중간에, 아, 중간에 다시 이쪽으로 치라 빨리. 가 중간에 있어. 알아, 중간 훨씬 이득이야. 근데 <웃음> 슬슬 돌아오네. 음. 그 중, 중, 중앙으로 날아가는거 <웃음> 어디 치는데? 파스리가 뭐 90인가? 존나 그랬어. 그래가지고 준우리가 행님 드라이버 똑바로 치니까 드라이버 치세요. 이러면 드라이버 쳤지. 뛰죠. <웃음> 똑바로 나가라. <웃음> <날아가. 웃음> 그게 바로 엉덩이였지. <오늘의 웃음> 형이 저거 살라고 지금 당근에 알아보고 있는데 아잇... 딱있어 아, 좋습 내가 바깥으로 뱉아나니까는안 됐네 마구 바깥 낀다고하고 포트하고 저거하고? 맞지? 어. 맞지? 약발 떨어졌네 포트 내꺼 저거 중고로 지금 22만원인데 저거 한 사고 저거 딱바꿔고지로딱 뺐네 스카티 카네좀 그거 어펜 <웃음> 팬텀, 팬텀인가? 그거 2 8만원이 나라 없어. 나도 트어 나도 없어. 잘찍히어 나도 없어. 지도하다나헤드나리어잖아없 방금 그러 나도 없 얼굴 때 없어. 했도없그 나도 어 나도 없어. 나도 다어 나도 없어. 나도 없어. 이야. Yeah. Yeah. Yeah. 와. 어, 디거 꺼야 네 그거. 야. 핵이랑 남아나, 이. 이 집에서 파는 거야? 응. 아까 그것도 이 집에서 파는 거야? <웃음> 아니. 아, 그거는 주 배달이잖아. <웃음> 아, 이거 파구나. 아, 여기서 파구나 다 아, 아, 다 먹자. 먹자. 먹자, 먹자. 일단 좀무 먹어보라고. 그래, 일단 무 먹어보자. 덕어 그런 건 아니겠지. 먹으면 살 아니. 수도 있다. 이거. 먹으면 좋아죠아라 응. 진짜 양이 네 만두 안 먹어. 쉽다. 근데 만두 그것도 없이 이잖아 장이 없나? 음. 소름을... 아니, 만두. 뭐... 설나 만두를 소금에 찍어 먹는거 아니지? 야 응. 그거 아니야. 그다음 날이 혹시 만저 간장 없죠 간장 없어. 오. 이되 왜요? 어형 어, 방향이 방향이 아닌데. 라 아. 아니 어떻게 한다고. 아니. 뭐야. <웃음> 이렇게 퍼시 <웃음> 아, 무서워 바닥을 차바닥 바닥을 쳐야 돼요 공 놀아났어 왜요 아까 공공놀아났어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철나는 아니 근데 확실히 <웃음> 좀 좋은 게뭐냐면 <웃음> 그다음 올라갔다가 <웃음> 내리칠 때 있잖아 힘이, 다, <웃음> 힘이 다, <빠진> <웃음> <내리치네>. <웃음> 다 힘이 다 빠진 채로 그렇지 <웃음> 네, 맞아 맞아 아 그냥 아까 공놀아려고 없을 수아 그러다가 그래 치고 그냥 계속 치자 편하게 편하게 갑니다. 그러니 그래, 중요한 건 이는 그냥 아, 앞에 나무만 봐지고이 답이 <웃음> <어차피 된다>. <웃음> 나무 때문에 안 된다. 텅하고 그래. 아오겠네또월다 <웃음> 그해해제또또 k 서줄 w I know. I know. I know. I k 더라 w I know. I k n o 해제 k n 아니 I know. 바람 n o w I know. I k 아아이안 맞지? 맞지 갑자기 갑자기 저네 아 강화생이 있다 이제 생 보이네 내가 설다대이까지무딱은님 음. 음. 맞지? 맞맞아 이거 아닌데 악성단은 솔직히 이거. 칠센터가악성다 아. 안도 먹었어. 아 우리. 아 이거 조진 하는데, 씨. 가봐야 한다. <목소리도> 이게 아빠 한번 쳤던 대고 구방은 거의 안쳐던데잖아 <목소리도> 아. 어떻가그거라 그래? 응. 응. 음. 음. 먹었는데 어. 어 한도 없네. 아, 야. 해다수어니까 어? 어? 어? 간다 야야야 어, 어. 응. 응. 응. 아까 응. 도다 응. 심해 심해 확실한 지네 누가 하면 없는 이상 너무나고있 제가요? <웃음> 응? 커브다 커브 콩, 온, 안, 하나 하나. 어, 아, 고, 고, 고, 데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응. 이 부분 한 응. 와. 아 으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지으지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귀시지않니다어지 않아? 귀엽지 않아? 지 않아? 귀엽지 않아? 귀엽지 않아? 지않년귀엽아귀엽아 귀엽지 않아? 귀지 않아? 지 않아? 귀엽지 않아? 귀엽지 않아? 아니에요아귀엽아아유아아 맛이야 난리 난리 난리 난리 난리 난리 난리 난리 난리 난리 리난리 네, 네, 네. 그, 상은이처럼 최첨단을 달리지, 남자. 이가 아, 이 아니, 퀘스아스이아스이 아니, 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맞이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스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님 진짜 그래야 200m 날리면 내가 계설기가 많은 중 야, 말도 마라. 어지께네가 어, 300m 날리면 내가 뭐왜준댔지게임비안 뭐 해주고 또뭐뭐상품준댔는데도 300m 못못날리 270m밖에 못치다아 이거 뭐야? 솔크요. 아, 살살 찌라니까 고향이 안나오네. 살살 치지 말아야 되겠다. 아, 한번 하시고, 준비 시작하세도고 아, 니까 이거 뭐. 방이안나 아, 아까 그죠? 어왜 어, 아, 아, 그렇게 아, 쳤어요? 그니까, 이제 그래 라이브 쳤잖아. 아까 전에 칠때 내가 저 저거, 저거 우드를 쳤잖아. 어, 왜 똑바로 안냐고요그냥 아, 그러니까. 네. 며칠 보고, 다음에똑바세요 네. 오! 와, 오! 벙크 넣어주세요, 벙크. 감사합니다. 벙크 넣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래 친구도 일주일. 벌칙 아빠어치을 딜이. 토 살짝 위에 맞았는데, <목소리> 와, 판도는나는데 그래도 높으니까 쭉 날아가네. 아나 내한테 안 좋다. 그쪽 안좋다 진짜. 어, 나중 그쪽이 진짜 안 좋다. 오히려 내 쪽, 왼쪽. 아, 네, 네, 그 저거, 저거 좋네. 왼쪽으로 쳐야 된다, 여기는 왜, 왜, 왜. 왜냐면, 어, 오른쪽에 놓으면, 거리가 졸라 무르져요 원래. 한가332 쳤단다, 여기. 332에. 와, 미쳤 <놀람> 아, 이걸 또 없이 쳐야 되나? 제팀이 때려와크있다 펑크있다 펑크있다 뭐크있다 이거 수수수 뭐. 바뀌어 오야 우와 와나 빼네 나 빼네 나빼도나 빼네 평균이도250 보이도 다 200은 높이 치네 1 3회월달은 덕인데 200은 아, 그데 진짜 배에 뭐좀더 가는 까좀 많네. 음. 아, 아, 아, 아, 아, 오, 오, 뭐뭐 직선거리로 했을때 계산된게 알잖아 응. 직선 중간, 글... 어. 중간에 좀있는데저 나오니까 바로 <웃음> 아, 아. <두> 개잡으 <웃음> 공이 안맞네 짧게 잡으면 야! 포트갖고와 건너난만네 <웃음> 아, 아, 아니 저포트에다공 얹는다고? 지금 네. 뭐 치러갈때는 배타고 가요? 응 어. <웃음> 아. <웃음> 아. 그런가 앵면이 이쪽이 없다 이져몸죠 그럼 우리은 도 아니 주민은 어차피 장타자니까 리면 되네 아저 280M 오더로 올리지면 돼 그렇지 안맞아어 그렇지 지대로 맞으면 내가 지대로 채본 적이 렇지 지대로만 맞으면8 0 아, 그리 계산했나? 어! 살고. 어! 아! 물건이 있나? 아 있습니다. 아! 아 슬퍼! 아, 슬퍼. 아, 슬퍼. 아, 슬퍼. 아 슬퍼. 거리 보지 말고 써라! 그래! 아이 <웃음> 상은이는 지금 직감적으로 뭔가를 지금 의식을 했어야 소리 찰지나? 아... 아. 아아어 가는 가는 가는 거리 보겠어 이러겠어어 오래 했니? 네 거리 오래 이니막이급 5급에 가입해야 되는 거니? 그 줄거리가 안되네안 돼야? 아안 되면 할수 없네. 레네 응. 줄거리가 어. 돼야 직선 거리는 200명 줘. 응. 어 어, 뭐, 이런, 리 이런, 이이 이런, 이런, 이이이 이런, 이이야리얼이가이거 리얼 이런, 이런, 이런, 이거뚜런 이런, 이런, 이런, 이작이나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에이, 시바! 아, 아, 에이, 시 에이, 시바! 에이, 시바! 이 시바! 에이, 시이이제바 시바! 에이, 시바! 이이시시이이 시바! 에이, 시바! 에이, 이 시바! 에이, 시바! 시 아, 좀살다 음. 아. 어, 아, 오늘 아, 아, 만들어. 그뭐거모 그뭐 동해는 양산 사람들 막? 아 그냥 그냥. 아 부산 명화. 79년생. 아. 잼땡이. 아, 아, 아, 아, 아. 어. 뭐 뭐였지? 어. 어. 살았어. 뭐. 언뜻이. 어. 나만. 왜 아, 바로 안가 저래 나갈 어끝까야 형님, 끝까야 어, 내끝 설마, 설마 6번으로 저 나갈 줄 몰랐어요 나는 능기만 가자 이랬는데 젊았네 오! 올려놓고 야, 우도는 진짜, 진짜 형님도 못치는건데 니가 칠라고 나 하나, 하나, 하나, 하아내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어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아, 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나 펑커버거도 뭐, 뭐, 잘 치는데 다른 치기 때문에 잘 맞는데 요방금은잘치는 지금 펑커버고 치고 있는거잖아 네? 아, 아니다 그리 보고 치고 봉퍼보고 치는 거아 내가 네. 짧다! 우아~~~ 우측으로 돌면서 거리가 모질렀다 맞지? 그렇다. 직선으로 갔으면 딱 들어갔겠네 바람이 도2니까 가네 약간 열려서 맞았지? 지금 다 열려야 치는 거 전부 다 열렸어 <웃음> 똑바로 맞는 게 <거> 하나도 없다 형님 전자 치고 있네 무슨 하고 있네? 전자 치고 있네 뭐구야 아, 아, 아, 아, 역시! 레드카스 아, 역시, 역시 레드카스어우 진짜. 근데 저 올리면은 네. 그림이 지었습니다. 서림이잖아이거아이잖아 그림이잖아. 그림이잖아. 그림이가아그 난 이거 좋지 않습니다 어. 아, 왜안 넣는다 너 나이. 아, 네. 응가 쓰면 줄라 했는데 어. 맞죠 아, 아. 역시 배수가 이거 미끄다 그래. 뭐런게 <웃음> 없네 시구 안 뺐구나 형님 작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너 어, 허리 계속 아프면 괜찮아 응 그냥 골프 접어야지 그러니까아 그러니까. 응. 요양해야지 방금 시즌은 오지게 아, 줘그다고 살았다 어? 어? 어? 야 어? 이게 좋다 이게 뭐야 어? 이러다가 어? 야 이게 어? 좋다 어? 이거 보고 친거제? 더 좋네 어 산에서 근이 보는 <웃음> <웃음> 내가 어디가 뭐 샷인가? 아, 나이스 아 샷지야 오늘 이 집에 커피를 안 주나? 커피 말도 말아맞 지금 진정상에서 말도 아이, 안, 안 하고. 아 바뀐네. 아 바뀐 말. 일단 주드야. 아, 맞습니 아, 우리 로고 상을 내야겠는데 거절 당했다. 그냥 아이스 뜨거로스가 잡아가. 맛지주는대로당도 없고 그냥,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주운대로 로 드세요. <웃음> 아저렸나펑크로 오호 어, 그... 어, 그... 야 진짜 주인만할수 있는 행동저 <웃음> <웃음> 비싼 PX g 바로 두두차먹 아니다 만더1 상을 하나이 바꿔야 되는데 그 네? 네. 네? 상호 이거 갈아줬다 이거 상호 이거 세트 이거 가는 거 샀대 내뭐 내가 살릴 거는 갈아준다고 그래, 그래. 어? 내가 갈아줬지 맞아 그냥 뭐몇개 차이고 네 뭐, 개가 네. 네. 네. 네. 오케이 아까 네몇개차로었죠 이긴 거지? 이긴 거지? 이긴 거지? 이긴 아까 4개? 4개? 2개? 응? 찬나갔어요, 나고. 네? 2 응? 2개 차는 났어요 나하고? 네드리볼에다이게아 맞네 아 후반에서 다 막아야 되네 후반에서 완전히 지아이무거나다 <웃음> 막아야 되네 자고싶나 <웃음> 형님 방금 자세가 혼넣친 자세입니다 혼넣쳤다 C D D C C 50 000 000 000 000 000 0 0리가안0 000 000 000어어 그립 하나만 거주, 거주, 거주 주세요. 어? 주세요. 그립 있나? 음. 음. 사십. 그립 하나만 팔잖아 아 근데 가 팔기 어, 뭐. 근데 택배비 때문에. 나도 아. 그 아니 그립 정말 같이 주면 나도 어. 저저뭐 드라이브 그립. 어. 바꾸자 됐어. 그립 저샤프트중으로 사놓으니까 그립이 음. 상태 안좋으 레디. 그드립 제가 열등기하고 봤습니다 어, 진짜가. 저... 와 저번간 차례 옆에 아, 어, 형형형 스크린골프 차리고 <웃음> 그 옆에 이 하나로 어, 그 옆에 이 하나로 드리마 맞습니다 평상시 일하다가 전화주면 예약제를 해가지고 형뭐 스크린이 네 근데 그윤리경위반두 잡으로 윤리경 <웃음> 위반은 걸린대 <웃음> 형형형 그만두고 스크린 차례 응, 열만 남았으니까? 어,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거직히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솔아 맞네 직히 솔직히, 솔직히, 상직히잖아 투잡이고 뭐 그런 거뭐히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히 t h 퍼그 입춤도 괜찮겠데 오! 아! 아! 한시간에 자세를 망가드립니다 <봐라> <봐라> 아! 아! 아! 아! 아! 보기도 감사하다니거 <웃음> <웃음> 아, 모르겠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요거 저거, 거 저거, 저거, 저거, 거이거 저거, 저거, 저거, 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산업에서두 번씩, 세 번씩 했주는요 산업 먹으사이그가받았는데 음, 그 받은 게아니이이가받았다이그이그 야 퍼팅이 기재적이야 아, 소리하고 있3달는못어 퍼팅이 퍼팅이시니저요 저도 어느 정도의 자로 바꿔봤습니다 레디! 우리들 행님만잘 치고 있네 우리 다들고 어? 전부 십십십인데 10, 10, 지금 <웃음> 어, 우리 행님만잘 치고 팔이다 팔 계속해서 계속... 네. ready. 어. <목소리> 이했. 보겠나? 네, 아. 아. 아, 이거 어디로 내던데? 안심 돼. 아마 저그때문것 같아요. <목소리> <포스 때문에. 목소리> 코스가 조금 부담스러워 봐야되나? 넌다 무디고 이결되 이제 막 치는데 와씨나 아, 계속 당기네 편한데? 어, 아, 아, 아. 아 이거 왜이지 갑자기 무너지 갑자기 무너는데 이유가 뭐야? 얘기해봐 아까 2 8만원 am 야 e 리 d y I am. I am. I am. I am. I a 이 I am. 아 am. I am. I am. I a 이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 오늘 지난 3일 네년네2 1 7터 입니다. 자, 심해이미있막 가.. 막 배달이 때려아유 반갑습니다. 어, 뭐야. 산복, 저 뭐고? 어! 우태가 있네. 뭐야, 왔나 유튜브 아이가? 유튜브 이가 뒤 돌아있어 봐. 야, 짐셈방송중이다아 진짜? 응. 옆길 나와. 옆길 나와. 팬티 바람 올라가야 아. 아. 우리 이보다 팬티 바람을 한번 찍고. 어? 찍고 지금 찍고 있는 거야. 맞지? 팬티 한번 보여 줘야 돼. 영상으올라 무슨 색깔? 빨 <웃음> 아니, 아직 한참, 어... 남았네 뭐, 뭐, 많이 사람 사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사람 없나 뭐, 뭐, 뭐, 뭐, 뭐, 지금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아니, 이건 우리, 우좀다른 우리, 우아 아이가 도안데 <웃음> 그니까 자기한테 안받은음에저놈 지금 정이 안되니까 안맞는거지 그것도 right. right. 마찬가지야 한번 칠때는 괜찮아 계속 칠때는 그리고는 못맞아세컨드를못올린다네내 음. 이제 겨우 이제 정돼가지고 7번으로 조금 올라가는거지 저 놈은 7번이나 뭐 8번이나 구분이랑 뭐 그리 봐 무슨 <웃음> 무슨. 뭐. 제대로 못 맞춘 거아그지 이게 조금씩. 저기때문가 버릇 차이가 아, 많다. 많다. 아 제대로 맞는거지. 야 상호도 뭐, 그러면 가슴이가당연 뭐, 하고 있다가. 이그전 때까랑 바꿔도 뭐 알아. 가슴이래 또. 와 오, 집에 오늘 못 가겠네. 아니 힘빠지저위아니야 그때 진짜 벗티구나벗 집에 가 아, 집에, 어, 집까지 어, 들어갔지? 아, 아, 아, 아, 아 맞다, 형님. 아, 계속 땡기로 어제 내 12시 조금 넘어서 들어왔거든. 우리 만화뭐라는줄 알아? 왜, 왜 왔는데, 이라더라 내일 온다, 안 했나? 와, 씨. 우리 와이프 <웃음> 토요일에 오르고 나그토요일 그래, 저녁에. 아, 아 씨. 잘생기노, 다 그니까, 우리 집 오지. 아, 한장 먹고. 아, 잘생기 기억이 안 난다. m 마이, <웃음> 그래. 이 h 이 a r t baby. I'm not sure if 라도 u r e a m 저기는 e r I'm not sure if you're a mother. I'm not sure if y o 어? r e a 시 어? 딱 이제 r 타리하고 t s u 있어 if y o r o 아니... 설어 예. 아, 그래. 와... 넌 차원에 좋은데 반하는데뭐안 해. 수가뭐 장난 아니더만. 뭐은거 <웃음> 아니네. 왜 그래? 아니야? 이상적 안할때만 뭐... 타수들이 좋은 거잘안 해. 야, 구월인데 10개면 잘 치는 거아니다 이거. 잘 치는 거지, 형데 <웃음> 아, 어, 그런 거. <웃음> 거기 플레이하고 있잖아. 잘 치는 거지. Ready. <웃음> 아, 흠흠장을놓다양피는이는데 이러면 갑자기 저가 아! 이제 끝났다 이제. 저번에 <웃음> 골프를 아요 <접어야> <웃음> <웃음> 전부 다 골프를 을때 우리 집이 다갈까나 <웃음> 어. 아, 아, 내가 볼때아 얘는 골프를 접구나 어떻게 팔가지고 우리 네, 필드 가는 데좀내설에서 정윤이한테 그날 졌으면 내 진짜 와. 루키 대 프로로 쳐가지고 질 뻔했다. 너무 무서가지고 자어리 어? 나안되직네요 나이 어. 아, 나이가 안 좋다고 아까 번누구봐 얘네 나는 나이 좀 괜찮다 야 아, 이거 편집 방이좀두는요 <웃음> 아니다. 타임 그만큼 찍지 켰을 때 자랐어. 아니대이한히백사백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럴까? 한편한 시간당 한 2기가 고용보으로안 찍으니까. 어우, oh, 아 만두 세개 먹으니까 두개만 먹으면 어이골도골서뭘죽야다 아이고 그내왔네 이건 역할이 아. 어제는 뭔데요? 두호랑혜님 어? 두 어제 또뭐 함께 쳤어요 호리논을 했더라이님 응? 그런 아니네. 최근에 호리 너무 잘나오는거요그래니까 너무 봤네. 네. 요새. 어어 여기서 어, 너무 치... 치... 연습해요 어? 연습해요? 연습 음, 하는데 면사... 아, 네. 요즘, 요즘 집에서 딸림이랑 요리 연습하고 딸림 내 불러가지고 요리 가르 그거 연습하고 저콩공 부서 먹는거 하고 볶음만 말아 너무 세다 너무 세다 아파트 골프 연습장 끌어놓고 지금, 지금 몇 주째 안 가봤어 아, 우리 그때 사이 언제 갔다 왔어요? 물? 말해. 말해 말해. 말해. 3월 초에 가는 거 3월 3월 3월 3월 아닌 3월 은데한달 3월 3월 3월 3월 데월달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그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월 3 뭔가? 아한 달에 한 번? 아 와... 아 맛있어! 그러니까 생각다고 아, 아, 초기 같와 아, 아, 나하고 아. 다르네 그때 그래가 저녁에 내가 족발 맞지? 썼다니까 10월이지 그때가 3월 마지막... 3월 가... 3월. 난 10월 한건 그때가 마지막 족발 썼어 이 28일은 안돼아이월 달에 또한번었는가 봐. 치아 좋다 나이스! 치 한다고 했었잖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때 내가 뭐약 우리 정포로사랑 전 프로고요. 어요 <웃음> 그 평일이었어? <웃음> 일요일인가? 일요일. 아 일요일 인아 토요일 아, 아, 이면 되는데 일요일은 안 돼. 아못 들었다 아니, 못 들었다 자. 네. 그 어머나! 아 내가 그 최근에 그 누나랑 그 이제 토요일날 갔는데 오전에 비 오고 춥고 바람 불고 <웃음> 막이래 <이래가지고 취향이 웃음> 어, 오! 형님, 세타차입니다. 어디에다 어. 어디에다 몇 토를 몇, 몇몇 세타차로 계속 <웃음> 가는 거야. <웃음> 이거 내가 조금만 잘하면 찾아 좁혀드릴까? 샤트 <목소리> 내가 거의 <거리 목소리> 한번 못하고 18호를, 아6호를 뺐다. 아, 브라스 <목소리> <8홀. 목소리>